이게 예, 예, 소방형이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레츠고 김소장 오늘 인천입니다 인천의 여기 검단산업지구인데요 재밌습니다 이곳에 재미있는 곳 예, 큐슈식품연구소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배내... 와... 와 이게 인쇄기계 정도 길이가 돼요 대형 인쇄기계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이게 소감형이네. 네. 하나가 몇 그람 짜리에요? 이게, 150 그람 짜리에요? 130. 아, 이게 딱이정도니다 이게 저, 저렇게 특산된게 전혀 방부될 처리가 안된 거고, 그렇죠. 제 옆에는 이 큐슈식품연구소 이강호 대표님 모셨는데요 야 과연 대한민국에서 요즘 대한민국 면류 사업 어떤지 그리고 큐슈식품연구소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직접 창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품을 직접 수급받거나 아니면 이러한 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만나볼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업통 TV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큐슈식품 영소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 회사는 예. 생면을 만드는 전문 업체고요. 아, 예. 네, 메밀면, 우동면, 음, 예. 일본 라면용 생면, 예, 예. 뭐 칼국수, 예, 예. 각종 생면을 전부 다게다 생산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나 개인 사업자들한테 이제 그렇죠. 납품을 하고 아, 있습니다. 예예. 예. 야, 그럼 아까 그쭉 공장 라인 한번 보니까 네네. 크게 봤을 때 우동면, 메밀면, 음. 어, 소바면 이거 제가 생산라인 되게 재밌던데요. 우리 요면 공장이 다른 네. 공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다릅니까? 아, 저희의 장점은 어, 음. 각 집집마다 육수가 틀리고 예, 예, 예. 다 맛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맞게 면을 맞춰드립니다. 육수가 예를 들어서 무거운 그렇와또 가벼운데. 예. 또그 면의 또 모양에 예. 따라서 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수, 우동, 예. 라면을 예. 뭐 15년 정도 예. 예. 그렇게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직접 예. 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가 다각 지침마다 아. 또 조절해서 다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위기에 어떤 새로운 면류 메뉴를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는 매장이나 네. 아니면 프랜차지 본사들 같은 경우도 면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맞춤형 면을 직접 네, 네. 그 생산을 해서 납품해드린다 그렇죠 아, 개별적으로 아, 예를 들어서 뭐 음. 소바면이나 메밀면 같은 경우도 메밀의 함량에 따라서 뭐 전분의 양에 따라서 쫄깃하고 안쫄깃하고 이런데요. 그렇죠 ]가요? 그것도 이제 차갑게 드시냐 예, 예. 따뜻하게 드시냐에 따라서 또면 국기 예, 예. 그 다음에 또 함량도 저희가 예, 예. 다 맞게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예. 최근에는 그 우동, 소바, 라면 외에도 막국수면까지 음. 생산하신다고 보던데요네 막국수는 저희는 이제 국내산 메밀로서 예. 제조를 해드리고요 예예. 예. 또 막국수도 또 본연의 또 자기 스타일 이다 또 계정들이 강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가지 샘플 만들어서 제공해 예, 드리면 예. 이제 창업주들이 거기서 고르셔서 그렇죠. 선택을 하는 케이스죠 공장처럼 아, 한 가지 면을 찍어서 계속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 그 집의 특색에 맞게 음... 이제 메밀 막국수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색에 맞는다면 면의 두께그 다음에 쫄깃한 음. 점도 그 다음에 함량, 어, 함량. 함량. 아. 그렇군요. 어차피 그 개별 매장 입장에서는 도매상 취급하는 것보다 직접 공장 직거래를 하니까 원가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저희는 뭐 퀄리티는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퀄리티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가격은 최하입니다. 아. <웃음> 그래요? 네. 야뭐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야그 아까 기계 보니까 이 기계가 우리나라 기계가 아니잖아요. 전부 일본 기계인데요. 그렇죠. 네, 야마토, 야마토, 예, 야마토 거를 고집하고 있고, 아... 야마토 수탄 연기게, 예. 그다음에 자동화 기계,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면은 다 생산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오늘 저희가 아무튼 이 창업통TV가 오늘 인천 검단지구에 왔는데 만약에 이 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때 이곳에 연락하면 시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언제든지 그러십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웃음> 언제든지 보내겠습니다 <웃음> 제가 저도 면을 참 좋아해서 혹시 면류 아이템을 한번 추가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냉면, 칡냉면 이런 건 안하시죠 냉면, 진냉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합니까? 네, 네. 야, 그럼 네. 뭐 우리 나라의 모든 면은다 하시네. 아, 그럼요. <웃음> 수제비면 이런 거만 하시겠다. 수, 네. 수제비는 집에서 해 드십시오. <웃음> 집에서. <웃음> 예, 오늘 저기 우리 그 규슈 식품 연구소 이강우 대표님하고 재미있는 면 이야기 한번 직접 나누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요 아래 요어디야 직접 접하고시고 연락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뵈 도 즐거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